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은하 축하드려요! 아유 고마워요 자 오늘 공로상 받아가지고 대한신청학회에서 받은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고마워요 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로상 기악회사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으로 대한신승학록경고대사로 활동하시면서 학교발전에 위해 크게 기여한 바 2021년 세계콤박의 날을 맞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한신청학회 회원들의 제가 뭐한 거는 별로 없는데 앞으로 더 이제 이런 콩팥병을 알리고 해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아요 상이 너무 단아예요 너무 예쁘죠? 자랑해야지 제가 대한신자학회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데 아직 뭐 많이 활동은 못했지만 콩팥병을 알리는데 조금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공로상이에요 제가 이제 신장 이식 5년 차 환자거든요.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병에 대한 관리법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콩팥병이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식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뭔가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제가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지만 직접 본인이 겪은 일은 아니시다 보니까 환자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랄까? 그거는 제가 좀더잘알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병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윤딩님 덕분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생겼달까? 그럼요 홍보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병이 끝이야 이런 건 아니니까 음...